K8 프론트 범퍼의 경우 국내 최초로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에 일체형으로 제작되었으며 라디에이터의 그릴 부분에 다이아몬드 패턴 37개, V패턴 37개로 인해 굴곡 패턴이 발생하여 컬러의 은폐와 도료 흐름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사출 성형 부분의 마감 정도가 도장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출 성형 부분의 마감 작업이 타 범퍼에 비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굴곡으로 인해 색상의 완벽한 은폐를 위하여 내 외부 도장의 필요가 있으며 이때 작업 시야 확보를 위해 전용 거치대를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도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범퍼 사출 잔여물 제거 단계에서는 연마지 또는 전용 커터를 사용하여 범퍼 사출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사출물 잔여물로 인하여 도장 완성도를 저해할 수 있으니 사출물 제거 후 표면 세정 작업을 통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글라슈리트 전용 541-5 실리콘 및 타르 제거제 또는 541-30 플라스틱용 범용 세척제 도포 후 극세사 타올을 사용하여 범퍼 표면의 이물질 및 플라스틱 이형제 잔여물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대전방지 효과가 있는 글라슈리트 541-30, 700-10번 세척제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논샌딩 단계에서는 베이스 코트의 은폐력 향상을 위하여 차체 색상에 맞춰 0에서 7단계의 논샌딩 필러를 적용합니다. 논샌딩 스프레이 방식은 노즐 구경 1.3mm HV LP건을 사용하여 1회 도장 후 플래시 오프 시간을 가집니다. 본 영상에서는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을 작업하였기 때문에 글라슈리트 285-38 흰색 논샌딩 필러 929-55 경화제 352-30 희석제를 3대 1대 1 비율로 혼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도장 시 회전형 거치대의 방향을 조정해가며 정면, 후면에 대한 중복 도장 최소화 및 은폐를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베이스코트 공장에서는 주제와 93-23 희석제를 부피비 2대1 비율로 교반하여 도장을 진행합니다. 이때 스프레이 건은 노즐 구경 1.3mm HVLP건을 이용하며 1.5회 또는 2회 도포를 진행합니다. 색상 시편 작업 시 은폐지를 활용하여 베이스코트의 은폐를 확인합니다. 회전형 거치대를 이용하여 완벽한 은폐 작업을 진행하고 에어블로잉을 이용하여 충분한 건조 후 펄코트 단계를 준비합니다. 베이스코트와 마찬가지로 부피비 2대1 비율로 교반하여 펄코트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베이스코트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 건은 노즐 구경 1.3mm HVLP 건을 이용하며 이펙트 도장 2회를 진행합니다. 도포 후 건조를 확인한 후 클리어 코트를 진행합니다. 923-666 클리어코트 제품을 이용하여 노즐 구경 1.3mm HV-LP건으로 1.5회 또는 2회 도장을 진행합니다. 2회 도장 시 플래시 오프타임 3분 후 후속 도장을 실시합니다. 클리어 도포 시 라디에이터의 경계선 라인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일한 패턴의 중첩 도장을 진행합니다. 건조 전 플래시 타임을 확인하고 60도씨에서 30분간 건조 후 도장부 불량검사를 실시합니다. K8 프론트 범퍼의 경우 국내 최초로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의 일체형으로 출시되었으며 라디에이터의 그릴 부분에 다이아몬드 패턴 37개, V 패턴 37개로 인해 굴곡 패턴이 발생하여 컬러의 은폐와 흐름에 유의합니다. 도장 전 사출 잔염을 제거 및 표면 세척 후 논샌딩 필러 공정을 준비합니다. 차체 색상에 맞춰 0에서 7단계 논샌딩 필러를 적용하여 필러, 경화제, 희석제를 3대 1대 1로 배합하여 1.3mm HVLP건으로 1회 도장을 실시합니다. 베이스코트의 단계에서는 주제와 희석제를 부피비 2대 1 비율로 배합하여 1.3mm HVLP건을 1.6바 압력으로 1.5회 또는 2회 도장 후 플래시오프 를 적용합니다. 펄코트도 베이스코트와 동일하게 이펙트 도장 2회를 진행합니다. 클리어코트 단계에서는 1.3mm HVLP건을 2바 압력으로 1.5회 또는 2회 도장을 진행합니다. 2회 도장 시약 3분의 플래시오프 후 60도씨에서 30분 건조 시간을 가진 후 분량 검사 후 마무리를 진행합니다.